구물자는 당신은 조... 널 우선시해줬다고? 뭘? 방울씨와 인격이 뒤섞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엘이에요 외형도 외형이지만 주엘리 때의 기억이나 경험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방울씨는 그렇지 않아요 제 안에 자신에 관한 것을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방울씨가 어떤 악마였는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다 버림받았는지도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그 후로 이렇게 과묵해져서 전혀 자기 얘기를 안 하게 됐죠 의사소통도 몸짓으로만 하게 됐고요 합치하는 비율을 물방울 쪽에서 양보했다는 건가요? 그만큼 에리씨의 기억이나 인격이 남아있을 수 있게요? 네 저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방울씨에게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이유로 저희가 반차원종이 된건 아닐 거예요 제3위상력이란 게 생기지도 않았을 테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뒤에 합체하고 나서는 계속 잠들어 있었죠 18년 동안 물방울씨와 같이요 아마 합체의 부작용이었던 것 같은데 설마 그게 이렇게나 오래 갈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미하일 폰키스크가 저를 데려갔을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어, 잠깐! 그거 괜찮은 거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붙잡혀 있었던 거잖아. 그 나쁜 놈한테 이상한 실험 당한 거 아니야? 맞아요. 다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리아의 폰키스크라면 그러고도 남아요. 그 휘하의 연구진이 에리씨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방울씨가 희석시켜주긴 했지만... 여전히 제 몸은 도끼로 가득 차 있어요 섣불리 건드렸다간 중독되었을 테죠 해부나 실험 같은 건할 수도 없었을 테고요 그런데도 만약 건드리려 했다면 방울씨가 <웃음> 알아요 구해줄 리 없다는 거 당신은 악마 값싼 동정 따위 하지 않으니까요 늘 당신의 권투를 기원하고 있어요 와 진짜 치... 진... 얘기가 길어졌네요 아무튼 제 과거는 이걸로 끝이에요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는데 믿으실 수 있겠어요? 난 믿어! 에리 네가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해도 아니고 임시 지부장님과 캐롤리에 씨는요? 여전히 뒤에분들로절체포할 생각인가요? 뒤에분들 대체 누가... 어, 와, 뭐야? 다들 언제부터 와있었어? 에리시가 귀환하실 때 같이 불렀어요 거점 주변의 차원정들이 정리되기도 했고 또두 분도 에리시의 과거를 듣고 싶다 하셔서요 <웃음> 따로 설명할 수고를 덜었네요 그래서 결론은요?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에리야, 내한 가지만 물어보자 네가 잠들기 전에 그랬다며 클로자로서 누군가를 구해보고 싶었다고 그 마음... 뼈는 지금도 안 변했나? 네 그렇게까지 거창하진 않지만요 당장은 저 수지를 제 가족이 될 사람을 지켜주고 싶어요 아이고마 그러면 됐다 누군가를 구하라고 하면 그게 근로자인거지 그것도 안되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 그런 의미에서 에리 너는 합격인기라 네 과거가 어떻든 나는 현재인 님만 믿고 갈 거구마. 다 끝나면 나중에 밥이나 한번 먹자. 나도 미숙이 의견에 찬성. 솔직히 얘기 들어볼 것도 없었잖아. 그동안 앞장서서 열심히 싸워준 게 누구였는데. 만약 에리가 없었으면 진직의 거점이 뚫려도 뚫렸을 거라고. 그래요. 그럼 두 분은 찬성이시라는 거군요. 에리 씨를 신서울지부의 임시 클로저로 받아들이는 거세요. 어? 뭐야... 임시 클로저? 에리를 의심했던 거 아니었어? 과거를 물은 것도 그래서... 물론 에리씨의 과거가 신경 쓰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저희 신서울지부에 그런 클로저분들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활약. 에리씨의 헌신만으로도 정상참작이 되기에는 충분했어요. 네. 보다 자세한 진니어부는 저희 측정신과목 능력자에게 감식을 부탁드려야겠지만 일단 말씀하신 과거 내용에 한해서는 미하엘 폰키스크와의 공범 혐의가 풀리셨어요 맞다, 그니까 네가 수락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랑 같이 클로즈함 안 해볼래? 아니요, 그럴 순 없어요 와, 싫나? 싫코 말고를 떠나서... 전 원래 클로저니까요. 비록 전사자로 처리되긴 했지만 클로저였던 사람이 또 클로저가 될순 없잖아요. 그러니 정확히는 직무복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따이가수나 <목소리> 참말로 사람 시끄럽게 만드나. 그래도 네 말이 맞다. 한번 클로저는 영원한 클로저니까. 꿀꿀한 곳. 구시... 그럼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임시클로저로 복귀하는 절차를 밟도록 할게요. 우선은 리미터를 착용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리미터? 그게 뭐죠? 어, 그래요. 모르시는 게 당연하겠군요. 18년 전, 차원전쟁 때라면 아직 위상능력자 등록법이 정립되기도 전이니까요. 위상능력자 등록법은 말 그대로 유니온이 위상능력자를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이에요. 위상력 제어를 못할 경우 발생하는 사고나 위상력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등록된 위상능력자들은 위상력 억제기, 통칭 리미터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돼요. 그리고 희망 유무에 따라 승급 심사를 통과하면 단계별로 리미터를 해제해 나갈 수 있죠. 아, 이거... 나도 들은 기억이 있어. 예전에 감찰관이 아저씨랑 미래한테 설명해줬었어. 그 리미터라는 거... 평소 몸에 착용하는 장신구로도 가공할 수 있다며? 네. 김철수 씨는 권총의 홀스타로, 미래 씨는 목걸이로 하셨어요. 그거, 그거 내가 만들래! 방법만 알려주면 내가 할수 있어! 저수지 씨가요? 그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라도 돕고 싶어! 어차피 옷 만드는 것도 좋아하니까! 저수지... 제가 꼭 안아드려도 될까요? 어 뭐, 뭐래! 징그럽게 굴지 말고 저리 가. 이건 보수. 빚갚는 거거든? 됐으니까 리미터로 쓸 장신구나 줘. <웃음> 알았어요. 그럼 저수지가 만들어준 이 귀여운 강아지 주머니를 맡길게요. 응. 내가 더 근사하게 만들어줄게. 이야, 니네 둘 진짜 사이좋구나. 보는 내가 다 흐뭇해지네. 리미터 만들려면 시간 좀 걸리는 거지? 그동안 에리, 너는 나좀 도와줄래? 거점 받기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어서 말이야. 아무래도 정리했던 차원종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나봐. 좋아요. 기쁜 마음으로 다녀올게요. 특경대도 널 백업할 거야. 캐롤 1씨에게 들었어요. 제 PTSD가 기억이 소고된 탓이라고요. 소고? 기억이... 지워졌다는 건가요? 네 그런 게 가능했던 장치가 있어요 사람의 눈 시신경에 특수한 빛을 집어넣어서요 지금도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이지 최악의 장치였어요 누가 그런 장치를 왜 우정미씨에게 쓴 거죠? 벌처스라는 다국적 군수업체가 있어요 유니온과 독점계약을 체결해서 클로저들에게 차원정의 잔으로 만든 장비를 팔아먹는 곳이죠 그러다보니 이윤에 따라 불법적인 일도 저지르고는 하는데 하필이면 그 일에 우정미 씨가 휘말리셨던 거죠 그래서 벌처스의 감시관에게 기억을 속어당해야 했고 캐... 롤리엘 씨? 어, 미안해요 듣기만 한다는 게 그만 신약 투여 상태가 어떤지 보러 왔는데 마침 제 얘기가 나와서 끼어들고 말았어요 신약... 그러고 보니 캐롤리엘 씨가 만드셨다고 했죠 대단하시네요 기억을 되찾게 하는 약이라니 No, 전혀 대단하지 않아요. 이러는 저도 그 기억 속어에 당했던지라. 비록 몇 시간뿐이기는 했지만 기억 속어 특유의 공백이 느껴졌거든요. 그 이후로 저 외에도 피해자들이 많은 것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러다 희귀한 2차원의 식물을 수집해서 그 추출 성분으로 기억 부활의 신약을 만들 수 있었죠. 물론... 그 효능은 제 몸으로 검증해봤어요.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기뻐 보이지 않으시네요. 네,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제 기억이니 뺏기는 것보단 낫다고 계속 간직한 채 살아야 한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차라리 다시 있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우정미 씨의 PTSD가 소거된 기억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도 망설였어요 기억 부활의 신약을 정말 써야 할까 그게 정말 우정미씨를 위한 일인 걸까 그런데 이런 제 말을 들은 우정미씨는 제발 신약을 투여해달라고 했어요 모르고 후회하는 것보단 알고 후회하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은 기억을 되찾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몰랐더라면 더 후회했을 테죠 왜냐하면 소거된 기억 속에 소중한 추억도 있었으니까요. 늑대계 팀. 그들과 함께한 추억이 말이에요. 이상이 생기면 말씀해주세요. 늑대계 팀이라면 신서울지부의 클로저들 말인가요? 네. 하지만 저랑 처음 만났을 때는 벌처스에서 처리부대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목격자였던 제 처우를 두고 벌처스의 감시관과 다투고 있었죠. 다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도 힘든 상황인데 지켜주려고 하고 포기할 뻔했던 저를 격려해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런데도 저는 그들을 잊고 살았죠 그 후로 몇 번인가 마주쳤지만 끝내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떠올라요 그때마다 실망하던 그들의 표정이 하지만 잘 생각해서 내색하지 않으려 하던 게요 자책하지 마세요 오정미씨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떠올렸으니 된 거예요 다음에 만났을 때 그동안 못해준 만큼 반겨주세요 아, 네 그럴게요 꼭 좋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캐롤리엘씨 오정미씨의 PTSD가 기억 속어 때문이라 하셨는데 정작 그 이유에 대해선 듣지 못해서요 오정미씨는 그때 무슨 일에 휘말리셨던 거죠? 퍼펫마스터 당시에 그렇게 명명된 차원종이 있었어요.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에너지를 흡수해 실체를 가지는 인형타입의 우두머리격인 존재였죠. 우정미씨는 그 차원종에게 최초로 감정을 흡수당한 피해자였어요. 감정에너지를 흡수해 실체와 차원전쟁 때도 그런 인형타입과 싸운 기억이 있어요. 퍼펜마스터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요. 네, 군단에 소속된 정신생명체라더군요. 퍼펜마스터는그 우두머리격이 되는 개체였대요. 즉, 당시에 그 개체가 흡수한 감정, 실체화하는 힘의 근원이 우정미씨였던 거죠. 그래서 벌처스의 감시관은 다음과 같은 작전을 추진하려 했어요. 힘의 근원이 된 우정미씨를 제거해서 퍼펜마스터의 자멸을 유도하겠다라는 작전을요. 하지만 당연히 늑대계팀이 동조할 리가 없었죠. 그분들은 우정미씨가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퍼펫마스터를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해요. 네,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그때 늑대계팀이 아니었음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용수가 안 돼요. 그들의 고생을 물거품으로 만든 벌차스의 감시관이요. 독단으로 기억소거를 했나 보군요. 그 감시관, 여러모로 문제가 많으셨던 것 같네요. 네, 최악의 인간이었죠. 절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요. 여하튼 그렇게 기억이 소거되면서 우정미 씨가 퍼펫마스터를 이겨낸 경험도 사라지게 되었죠. 다만 그때의 공포는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었고, 그게 이번 일의 계기로 다시 표출되었던 거예요. 심리적인 브레이크는 있는데... 쓰는 방법을 잊어버렸다고 보면 되려나요? 이해했어요. 알기 쉬운 비유 감사해요. 그럼 이제 쓰는 방법을 기억해냈으니 우정미씨의 PTSD가 재발하는 일은 없겠군요. 예스. Yes. 적어도 이전처럼 패닉에 빠지는 일은... 아! 이것도 재미난 얘기를 들었네요. 어, 누구? 갑자기 어디서... 통신기! 미니힐 쪽이에요. 그리고 이 목소리는... 기계씨인가요? 정답! 바로 알아채주네요! 기뻐요 나의 무르모트! 기왕이면 저는 에너벨이라고 불러줄래요? 기계씨보다는 그쪽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요! 단순히 도망쳤던 게 아니었군요. 설마 계속 저희 쪽의 통신을 감청했었나요 그럴리가요! 저희 집 기술자가 보안 레벨을 올렸을 텐데! <웃음> 보안 레벨을 올려? 고작... 그 정도 기술력으로야? 정말이지 웃음네요 흉내가 아니라 진짜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다 뭐?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제가 도망쳤다고요? 이거 참안 되겠네요. 본때를 보여드려야겠어요. 어차피 준비도 끝났으니 시작하도록 하죠. 대 폭발! <목소리> 웬 폭발! 억제기... 위상력 억제기들이 폭발하고 있어요. 거점 주위의 억제기들이 일제히... 헤너벨, 당신 짓인가요? <웃음> 그럼요. 제가 아니면 누구겠어요? 아무리 기기를 독립시켜놓으면 뭐해요. 전파 외에도 타고들 수단은 많은데. 억제기들의 해킹 따위 진주게 해뒀다고요 언제든 터트릴수 있는데 미뤄두고 있었을 뿐이지. 하지만 그것도 이제 끝! 쓸만한 정보는 모두 다 들은 것 같아요. 마스터의 파편과 장시간 접촉한 육체변형 샘플 그리고 변태나 우아를 거치지 않은 융합공생형 샘플과 정신에너지를 실체로 만드는 흡수현현형 샘플까지 정말이지 뜻밖의 수확이네요 셋 모두 죽음의 공포를 이해하기에 최적인 샘플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선발대를 자처한 보람이 있었어요 귀찮은 동맹을 끌어들인 구실도 마련할 수 있었고요 동맹? 그건 또 누구죠? 어머! 재촉하지 말아요 시간이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는 저와 놀도록 해요 심심할 겨를 따윈 없을 테니까 이 폭발... 대피소 쪽이에요 두 분은 특경대 쪽으로 피하세요 저는 저수지와 한석봉 씨를 구하러 갈게요 아, 네... 부디 조심하세요 에, 에리 씨... 석봉이를... 제 친구를 부탁드려요 팽팽하게 아. 기를래도는차고 슉! 둘리서하나요 앞뒤 차오로 <웃음> 어지럽죠? 빵야! <웃음> 비가 내리듯 들리지도 않아? 그럴리가요. 볼 때마다 새로운 걸요? 그런데 좀 곤란하네요. 원래 겁이 없으신가요? 바이탈 사인도 그렇고 저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네요. 이대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겠어요. 그 어쩌라고! 안 무서운 건니 네 탓이잖아! 그래요! 그러니 이제부터 무섭게 해드리려고요. 체내에 완결된 구조도 형성되었겠다. 팔다리 한둘쯤 잘라내도 죽지 않을 테죠? 아, 죽어! 그랬다가 죽거든! 자, 자, 가만히 있으세요. 엄한데가 잘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어? 어머! 누가 제 바디에 돌을 던진 건가요? 떨어져! 당장 저 수지한테서 떨어져! 한석봉? 너안 도망쳤어? 어, 어, 어떻게 나만 그래? 같이 도망쳐야지. 우와! 이건 또 신기한 샘플이네요! 좋아하니. 겁을 성실한건 아니에요.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어요. 그런데도 뭘 믿고 잘 공격하신 거죠? 위상력조차 각성하지 못했으면서? 위상력이 없지만 주, 주의 정도는 끌수 있으니까. 주의뭘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어? 이 화살 오셨군요 모르모트. 그래요. 늦지 않게 도착했어요. 다 한석봉씨가. 시간을 끌어준 덕분이죠. 아, 아, 니요에리 씨가 오는 게 보여서 할수 있는 일을 한것 뿐인데요. 그, 그럼 저희는 피해 있을게요. 힘내주세요. 에리야 이번에야말로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버려! 야! 야! 야! 야! 야! 야! 피카요 세게 당기다 당기고, 똑바로게! 신나게, 춤 쳐보자. 저 루피에요. 바디 손상률 30% 기능 대폭 저하 <웃음> 여기까지네요 유효타를 날리고 시작한 게 컸어요 눈에 띄게 회피 기동이 줄더군요 이제 그 몸으로는 더 싸울 수 없겠죠 다시 수리하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웃음> 미안하긴요 제가 더 미안하죠 애당초 수리할 필요가 뭐 있나요? 고장나면 쇠바디로 교체하면 되는데 교체? <웃음> 바디가 또 있나요? 그럼요. 저번에 부서진 바디도 그래서 버렸는걸요. 일일이 수리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럴 바엔 스페어로 쓸 바디를 하나 더 만들지. 데이터만 전송해주면 흠집 하나 없는 신상 바디로 교체된다는 말씀. 잠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요. 이 바디뿐만 아니라 다른 바디로도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 다른 바디 쪽이 목적을 완수했답니다. <웃음> 야? 우리, 우리 쪽이 아니야 특경대가 있는 쪽이야 그쪽이라면 우정미씨 처음부터 우정미씨를 노렸군요 그녀도 샘플이라 불렀으니까요 정확히는 양쪽을 노린 거예요 이쪽이 회수에 실패했을 때 보험 같은 거자 <웃음> 말씀드릴 순간 손에 넣었어요 이게 원본이 소실된 흡수 현현형이군요 <웃음> 좋아요 이 정도면 복원할 수 있겠어요 당신들이 퍼펫 마스터라 명명했던 마녀인형을요 삐빅 틀렸답니다 당신이 따라잡은 게 아니라 제가 잡혀드린 거예요 왜냐고요? 의식을 방해하게 둘수 없으니까 잠시 후면 깨어날 거거든요 한동안 잠들어 있었던 마녀가요 마녀? 잠들어 있었더니 <웃음> 알것 없어요 당신은 여기서 저랑 놀고 있으세요? 어차피 의식을 맡게는 너무 늦었... 들었지 에리야, 후딱 가봐라. 아, 모르모트! 실례하겠어요. 급해서 이만. 아, 어디 가요, 나의 모르모트! 이리로 오세요! 네야말로 어딜 갈라카노. 내랑 여기서놀자만 한눈 팔지 말고 덤비라. 황만 눈깔 뽑히기 싫으면 흠. 그럼 당신이 알려주실래요? 모르모트 대신 죽음의 공포를요. 어디 나가 <웃음> 더 얼마나 가다가 될까요? 가볼게. 더 세게. 아. 우정미 씨 무사하셨군요. 다행이에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우정미 씨? 우... 우... 이건. 저 인형은 와, 아, 아, 아, 아, 이제야 목소리가 나오는구나. 전에도 한번 내 것으로 삼은 적이 있던 목소리야. 싫어. 어째서? 그래. 거기에 있는 인간. 또 네가 내 숙주가 되어줬구나 그리고 나에게 오준 건오 당신이셨군요. 우리 인형들의 어머니. 내 몸에 실을 치고 계신 관리자님 바로 없건데 당신의 명을 따르겠나이다 이 실이 이끄는 대로 춤을 추겠나이다 그러려면 일단 눈앞의 속주부터 먹어야겠구나 나는 네 감정과 기억으로부터 비롯된 존재 널내 것으로 삼으면 영원히 이 세계의 실체로 존재할 수 있게 되리니 멈춰요 그 이상 다가오면 쏘겠어요 음? 너는 못 보던 얼굴이구나 그런데 마음에 들었다 내 것으로 삼고 싶어지는 얼굴이야 나의 실로 움직이는 인형이 되지 않으련? 아주 달콤하고 편안할 거란다 사양할게요 누군가의 꼭두각시로 사는 건 질려서요? 그러니 혼자 실컷 꼭두각시로 사세요 저나 우정미 씨를 끌어들이려 하지 말고요 <웃음> 싫다면? 어떻게 할거지? 알게 해드려야죠 그 머리에 이 화살로요 <웃음> 같이 빙글빙글 상위를 말려보죠 깨끗컷 이 흐름을 따라서 와! 같이 빙글빙글 <웃음> 어지럽죠? 음? 아! 아! 아 여기까지 군나 불안해요 아직은 때가 아프에기서 자, 기다어래주면 쏠피! 좀짜보자다이이잖아 제법 괜찮은 실력을 지녔구나 더더욱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이를 어쩌니? 이 몸은 진짜가 아니었단다 나는 나와 같은 또 하나의 몸을 만들어 조정할 수 있지 그러니 안심하렴 아직 우리의 춤은 끝나지 않았단다 다시 찾아올 때까지 내 숙취를 잘 지켜주고 있으렴 아, <웃음> <웃음> 어, 왔나 에리야 우정미 글마 데려왔다며 수고 많았대 아니요 결국 그 인형 차원 중 퍼펫 마스터의 숙주가 되는 건 막을 수 없었어요 거기에 감정 에너지도 너무 많이 뺏기셔서 장미숙씨? 아, 아이고 미안다 다리에 힘이 풀리 빛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상처들은 대체 아따 그마그쇠덩이 엄청 징하더라 좀 약올렸더만 아주 그냥 사람을 잡을라꼬하대 적당히 상대하다 튀라 했는데 글쎄 뒤에서 또 똑같은 애가티 나오는 거 알겠나 완전 죽다가 살아 돌아온기라 아와 진짜 치 진... 제가 상대했던 퍼펫 마스터도 그랬죠 몸을 여러 개로 늘려서 동시에 조종하는 것 같았어요 분신술이 정특인기가? <categ debuted> 참말로 지사한 놈들이네 어쨌든 이대로는 지금 같이 싸울 수 없겠네요 당분간은 상처가 아물실 때까지 거점에 있으세요 어째그러노안 그래도 빡센데 니 <님> <일하며> 혼자한테 다 그래요? 그럼 아야야야! 에리니! 상사람들을 찌르면 웃잖아! 이거 봐요 고작 찔린 정도로 이렇게 아프신 거잖아요 역시 전투는 무리예요 제가 나간 동안 거점을 지켜주세요 뭐? 니 혼자 나갈 셈이가 네 아무래도 적들이 양동을 좋아하는 듯해서요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요 양동 산 넘어 산이라더니 또 난리가 나핍네 도시 사방에 흩어져 있는 퍼펜 마스터의 분신들이요 방울씨 저번에 못했던 초장거리 저격 해볼까요?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물과 독을 한계까지 담아서 절대 빗나가지 않을 악마의 화살 지금 보여주겠어요 명중했어요 대교 쪽의 퍼펫 마스터 이것으로 일단 하나 그럼 계속해서 쏘겠어요 세계 당기들 날아가세요 아, 신나게 숨쳐보죠 미끄러지면 쏠볼게요날가세요 <웃음> <웃음> 현란하게 다시요 얻을걸요? 빵야! 쏘세요! 도에물 드세요! 비가 내리듯 빵야! 잘 따라오세요! 먼지 볼까요? 서 어딨어? 어아어 어딨어? 어딨으어으어으딨으어으으으으으으으으으 가. 오늘 식업 되세요. 가더요 어제는 피했군요. 그래도 괜찮아요. 스쳤으니까. 피하면 독에 괴로워하며 죽고 피하지 않으면 고통조차 모르고 죽죠. 괜히 악마와 거래해서 알고 마탄이 아니라고요? 잘 따라오세요. 아직요 여기냐? 여기 숨었었던 거냐? 이런, 드디어 오셨네요 하지만 술래잡기엔 재주가 없으시군요 그렇게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이제야 찾아내다니 닥쳐라! 감히 내 몸을 열 개나 파괴하다니 뭐 어때요? 어차피 다 가짜였잖아요? 아니면 여기 나타난 당신도 가짜인가요? 가짜? 지금 나를 가짜라고부른 거니? 용서 못해. 그건 내가 가장 듣기싫어하는 말이란다. 이 버릇이 나쁜 아이는 먹어 치워주마. 그렇. 잘 따라오세요. 어디? 아이이따라이 끈을 따을 아 세계 3기들! 확실히... 지금까지와는 다르군요 이게... 진짜 몸으로 발휘한 힘이라는 건가요? 그래! 본신의 수가 줄어들수록 남은 몸의 힘이 강해지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숙주에게서는 계속 감정 에너지가 흘러들어와 알겠니? 나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진단 말이다 그런 것 같네요... 이대로는... 싸워봤자 승산이 없겠어요 그러니... 이만 물러나도록 하죠. 소기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으니까요. 뭐? 소기의 목적? <웃음> 이거는... 이 몸을 밀어내는 압력은... 마침 수리가 끝난 모양이네요. 당신들이 파괴한 거점의 위상력 억제기가요. 그동안 최대한 당신들을 멀리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었죠. 뭐... 내 본신들을 없앤 것도... 나 유인했던 것도 전부다 고마워요 제 뜻대로 움직여줘서 한석봉씨 누가 누가 뒤에서 에리씨였군요 죄송해요 갑자기 목소리가 아니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안그래도 불안한데 놀래켜서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위상력 억제기들이 다시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보안에 더 신경을 쓴다고 했으니 저번처럼 쉽게 해킹당할 일도 없을 거예요. 아, 네, 네. 다행이네요. <웃음> 어? 불안한 게 위상력 억제기 때문이 아니었군요. 우정미 씨... 많이 안좋으신가요? 어... 직접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따라오세요 캐롤리엘씨가 상태를 봐주고 계세요 어째서... 한석봉씨 에리씨를 모셔오셨군요 네 정민은좀 어때요? 보다시피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체중도 5kg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이 단기간에 그만큼이요? 감정에너지를 빼앗긴 여파일까요? 글쎄요. 이전에도 빼앗긴 적은 있었지만 이론 증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이전에 퍼펙마스터와는 다르니까요. 이번 퍼펫마스터는 저와 별개가 아니라 퍼펫마스터를 두려워했던 제 감정이 구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왠지 모르게 알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퍼펫마스터가 그랬죠. 숙주에게서 계속 감정 에너지가 흘러들어온다고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진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정미가 말라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해요? 더 늦기 전에 퍼펫마스터를 제거해야겠죠.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퍼펫마스터의 숙주인 제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감정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기각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당신의 친구들이 허락할 리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의 자기 희생은 최악이에요. 연구자가 되고 싶다면 끝까지 생각하길 멈추지 마세요. 그, 그, 그래, 너답지 않아, 존미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방법을 찾아보자. 없어, 없다고! 누군 포기하고 싶어서 이러는줄 알아? 예전엔 감정에너지 역류장치라는 게 있어서 퍼펫마스터와 나 사이에 연결된 감정을 끊어낼 수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 이대로 가면 퍼펫마스터만 강해져서 모두가 위험해진다고 그럼 그것만 해결하면 돼? 뭐? 너는... 퍼펫뭐라는 인형이랑 너하고 연결된 감정 그것만 끊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냐고 저수지... 뭔가 방법이 있는 건가요? 나도 긴가민가한데 왠지 될것 같은 방법이 떠올랐어 어차피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미쩌야 본전이니 한번 맡겨봐줘 그동안 애리, 너는 밖에 나가 주위를 끌어줘 응원하고 있어요 역시 이불밖 저수지 다녀왔어요 부두까지 퍼펫마스터의 분신들을 유인했어요 당분간은 이쪽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테죠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보면 몰라 옷 만들고 있잖아 한석봉이 수거해온 헝겊이랑 실을 이용해서 아니 그건 저도 아는데 이 헝겊이랑 실 저희가 쓰러뜨린 인형들의 잔해 아닌가요? 아, 뭐, 맞아요 갑자기 옷을 만들 테니 저더러 가져와 달라고 해 근데 그 재료들이 차원종의 잔이었을 줄은 으... 뭐 어때? 말이 차원종이지 그냥 인형이잖아 안에 톱니바퀴나 태엽 같은 기계뿐이고 그나저나 한석봉 너잘 수고하더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던데 응 어, 음.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벌처스의 영업사원분한테 배운 적이 있었거든 어, 벌처스라면 거기지! 차원종 잔해로 무기 만드는데! 완전 제대로 배웠는데! 너, 우리랑 동업해볼 생각 없어? 어? 어? 동업이다니? 자수지, 스카우트는 나중에 하기로 해요. 그보다는 일단 왜 옷을 만드는지 알고 싶은데요? 그것도... 차원종의 잔해까지 써가면서요 말했잖아! 될것 같은 방법이 떠올랐다고 이 옷이 바로 그거야 퍼펫마스터와 우정미의 연결을 끊어낼 방법 가족이 아니라 네가 나가서 싸우는 동안 계속 생각해봤어 내가 뭘할수 있을까? 뭘 해야 널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던 차에 숙주가 되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우정미를 보는 순간 떠오르더라 지금 우정미에게 가장 필요한 옷의 설계도가 설계도? 그런 게 갑자기요? 응! 꿈속에서도 너한테 옷을 만들어줬었잖아? 그때도 지금처럼 뭔가가 팍! 떠올랐거든! 어떤 재료가 필요할지, 어떻게 바느질을 하면 될지, 얼마만큼의 매듭과 자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눈에 보이듯 환하게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그걸 따라 손을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옷이 완성된다 이거군요. 지금처럼 말이에요. 어 그래! 다 끝났어! 우와...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네. 너랑 수다 떨면서 바느질만 했을 뿐인데. 마치 중간 과정이 생략된 것 같아. 한 시간? 아니, 30분도 안 걸리지 않았어? 꿈속에서 만들 때보다 빨라졌어요. 그때는 도그라 씨와 마그라 씨가 도와주기라도 했는데. 그, 그러게. 그 사이 실력이 는 것도 아닐 테고. 어쨌든 설계도대로 잘 나왔어. 이 옷이라면, 우정미와 인형 사이의 연결을 끊어줄 거야. 자, 바다 한석봉. 우정미에게 가져가서 입으라고 해. 으, 으, 가져는, 가볼게. 뭐야, 반응이 왜 그래? 혹시 안 믿겨져? 내가 헛소리 하는 거라 생각해? 아, 아, 아, 아냐. 그건 아닌데. 그렇지만, 무리도 아니죠. 좀처럼 믿기 힘든 얘기잖아요 특별한 기술이 들어간 방호복도 아니고 이런 귀여운 디자인의 코트에 그런 힘이 있다니 뭐, 뭐야? 에리 너도 날못 믿는 거야? 아니요 당연히 믿고 말고요 남들이 뭐라던 저는 믿어요 저수지도 저수지가 만든 이 코트도요 단순히 친구라서가 아니에요 가족이 되고 싶어서도 아니고요 누군가를 도우려는 당신의 마음을 믿어요 도움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반드시 갚으려고 하는 당신의 원칙도요 그러니 한석봉씨 그 코트 우정미씨에게 꼭 입혀주세요 저는 나가서 증명하고 올게요 제 친구가 훌륭한 재봉사라는 걸요 이라면 보수를 받는다. 그게 심부름꾼이야. 일급 피... 마스터의 데이터베이스에 미등록 접근 아이디 발견. 침입 목적을 가진 바이러스로 간주. 데이터베이스의 피해 확인 및 결과 보고 요망. 응. 접수 완료. 피해 카테고리. 드레스룸. 다수의 나노테크 슈트 설계 도면과 같이 보관된 대량의 나노로봇들이 유실되었음. 나노로봇들에게 귀한 영향을 보냈으나 응답 없음. 제어권을 완전히 탈취당한 것으로 확인됨 역추적 캐시 나노로봇들의 위치 발신기로 제어권자 확인 중 음. 확인 완료 제어권자와 미등록 접근 아이디 일치 위치 추적 결과 해당 접근 아이디의 소유주는 아, 이럴수가... 어째서 저 해당 개체가... <웃음> 육체 변형 샘플... 당신이 범인이었던 건가요? 팽팽하게... 비켜요! 같이 생겼는 둘이서 하나요시원 도생이야, 정수. 도생이야, 정수. 도생이야, 정수. 도생이야, 정수. 아생이야 정수. 난 너를 서 어디 이 흐름을 따라서. 으지. 자, 자, 자, 자, 자, 비가 자, 자, 자, 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세개당기 자, 자, 동이 자, 차고 자, 자, 자, 자, 어떤 원리로 접근 아이디를 획득했는지 알수 없음 판단 근거는 부족하지만 현재까지의 정보만으로 추론 개시 해당 개체는 마스터의 파편으로 완결된 구조를 가진 여기까지 도달한 선례가 없었던 것은 아닌 다만 그 선례는 마스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었음 그렇다면 그 선례와 해당 개체의 차이점의 주목 전자에는 없고 후자에만 있는 상황을 원인이라 가정할 것 임사체험 해당 개체는 육체가 변이된 직후 임사체험을 했었음 그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 마스터가 정해둔 조건을 클리어한 것으로 추정됨 조건은 톱니바퀴의 군단이 돼 고유의 열망을 품을 것 변이된 육체는 군단의 소속으로 인식되었을 테니 해당 개체가 품은 고유의 열망이 조건을 충족했을 것임 그리고 그 열망으로 접근한 카테고리가 드레스룸이라는 건 옷을 만들고 싶다는 열망? 음.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정말 그런 하잘것없는 열망이 인정되었을 리 없어요 뭔가가 더 있을 거예요 제가 알아내지 못한 뭔가가 더 좋아요 그렇다면 알아내 주죠 마침 훔쳐서 만든 슈트로 뭔가를 하려는 모양이니까요 마녀 씨 융합 공생형 샘플을 상대하세요 숙주에게 남은 감정에너지를 모조리 사용해서요. 여, 네. 어디! 신나게 숨쳐보죠! 고개 물도 더어 있어요! 아, 아, 아, 아, 슛! 자, 컷! 다들 안뛰아더어있어현란하어 으아악! 샤! 아악요더세 개. 으게물 기세! 요생태 잘 따라오세요. 여기몇 개예요? 미끄러지는 쏠트유 그럼 치고깨 끊고 같이 빙글빙글 해요. 새 가요. 바누씨 점프해요! 없이 또 나타났구나 분명 말했을텐데 시간이 갈수록 나는 더 강해진다고 자그 증거로 이 몸에 넘친 힘을 보아라 숙주에게서 더이상 빼앗을 감정에너지도 없군 응? 뭐냐 실성이라도 한 것이냐 <웃음> 아니요 그냥 좀 우스워서요 정말 제대로 보고 계시는 게 하나도 없네요 힘이 넘치신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이전과 변한 게 없으신데요 그리고 숙주에게서 빼앗을 감정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빼앗을 수 없게 된거 아닐까요? 뭐시? 그럴리가... 숙주와 연결된 이상 모두 다내것 뭐야 숙주와의 연결이 끊어져 있잖아 감정에너지 흐름이 막혀 있어 대,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친구가 오정미씨에게 옷을 만들어 입혔거든요 당신과의 연결이 차단되는 아주 예쁘고 특별한 코트로요 무슨 소리냐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도 모르겠단 말이다 몰라도 돼요 이것 하나만 알면 되니까이제부터 당신이. 빼앗길 차례 라는 걸요잘따따오세요 자, 고따로 자, 고 어지럽죠? 아, 세계강기다 아파? 너무 아프다고 이미 생명력이 내가 먹은 감정들이 사라져간다 <웃음> 저축이 바닥났군요 그러게 있는 거라도 아껴 쓰셨어야죠 안돼 다가오지마 나를 부수지 말아줘! 관리자님께 들었어 너도 나와 비슷한 존재라는 걸 인간을 속주로 삼았다며 그 몸을 훔쳐서 진짜가 되었다며 그러니 이해해줘 같은 군단의 자매로서 <웃음> 무슨 짓이야? 왜 화살을... 당신이 한말다 틀렸거든요 우리는 당신과 비슷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속주로 삼지도 않았고 몸을 훔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누가 모를 줄 알았어요? 동장을 구하는 척제 주위를 끌려 했던걸요? <웃음> 역시 나의 모르모트 간파하셨네요 한눈 팔면 그대로 기습하려 했는데 양동도 적당히 하셨어야죠 너무 같은 수를 남발했어요 그래서 구경은 다 하신 모양이죠? 창공에서 계속 이쪽을 훔쳐보셨잖아요? <웃음> 그것도 간파하셨군요 맞아요 모두 다 봐버렸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확신하고 말았어요 모르모토가 지키려 했던 샘플 그 육체 변형이 도둑고양이라는걸요 마스터의 작품을 도착한 걸로도 모자라 자신의 것인양 발표하다니 예, 뻔뻔해요 가중스러워요 백번 죽여도 할 말이 없는 표절꾼이에요 따라서 회수는 포기해요 이후로 육체 변형 샘플은 우리 군단의 척. 최대 위협이자 최우선 제거 대상으로 처리! 어라? 제 바디가 왜돌렸어요 뒤에서 누가 이 팔은 대체 <웃음> 마녀씨? 당신이 왜 저를 마녀가 아니야 날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이 목소리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수주가된 인간? 설마 마녀씨의 몸을 빼앗은 건가요? 그래 모두 다 저수지가 만들어준 코트 덕분이야 퍼펫 마스터의 지배에서 벗어나 역으로 조종할 수도 있게 됐다고 그런 일이 그런 슈트는 탈취된 도면에 없었을 텐데 저수지만의 오리지널도 감이 되었던 거죠 당신들 인형에게서 수거한 재료를 써서 말이에요 그러니 앞에서 한말 취소해 주시겠어요? 저수지는 도둑이 아니에요 표절꾼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저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옷에 담아내는 재봉사라고요 이렇게 말해도 모르겠죠? 명령대로 똑같은 것만 찍어내는 당신은요 이, 이, 이거 놓으세요! 놓지 못하겠어요! 웃기지 마! 누가 놓아줄 줄 알고? 쓰세요에리씨 제가 붙잡고 있는 동안 어서! 일곱 번째 마탄 날리겠어요 아 <웃음> <웃음> 에리씨, 정말 수고하셨어요. 에너벨과 퍼펫마스터의 소매를 확인했어요. 인형들의 공세도 잦아든 것을 확인했고요. 덕분에 남포동 일대의 위상 변곡률이 안정되었어요. 이 정도면 위상력 억제기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대로 에너벨이 다시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네, 전적이 있으니 마음을 놓긴 이르겠죠. 아마 또 스페어바디로 교체해서 지난번처럼 저희의 허를 찔러올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승리를 기뻐하도록 해요. 다들 에리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캐롤과 장미숙 요원님도 한석봉군과 우정미양 그리고 누구보다 에리씨를 걱정했던 <웃음> 에리야! <웃음> 더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어서 가보도록 하세요. 누구보다 당신을 걱정한 친구분께요. 와치 산나무 산이라더니 넌알리가나 무슨 일 있으면 나... 못 찢어지면 말해 수선엔 자신 있거든